이시간 여러분과 하가다를 해볼 텐데요. 목사님, 오늘은 어떤 말씀 구절을 가져오셨나요? 아 오늘은 네. 에레미야 29장 7절 말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리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말씀 중에 사로잡혀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이게 혹시... 어허. 기이신 분들은 네.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이둘 중에 하나를 없조졌오면 좋겠습니다. 야그 예레미야 29장 7절 내가 예.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러니까 쉽게 예.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적국으로 잡혀갔는데 예. 잡혀가는 건 적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이잖아요. 그러죠. 예. 야 목사님 성읍의 예. 평안을 구하고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죠.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냥 하나님이 세 번에 걸쳐서 보내십니다. 으흠. 처음 605년 또 그다음에 597년 결국 586년 어, 완벽하게 이제 가게 된건세 번에 걸쳐서 사람은 바벨론을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원치 네, 않겠죠 호, 당연히 네, 서로 <웃음> 된 일들을 원치 안, 않아요 네. 지금 코로나이 상황을 우리는 진짜 원치 않는데 네. 어, 우리가 하나님의 이것도 주권 안에 있는 걸 부인할 수는 없거든요 네.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허락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의 아픔이 주어진 거지 우연은 아니니까 음. 그런데 바벨론으로 보내실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자체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으셨고 또그 과정을 통해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과정으로 연결되거든요 네. 세상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음.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올 수밖에 없는 음흠. 해산의 고통이 있으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새로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사람도 또 한 번도 빠짐없이 일단 권한의 에,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는 살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씨가 땅에 심겨 죽어야 열매를 냈듯이 싸게 나듯이 그래서 이 코로나 자체는 너무 안타깝고 아픈 일이지만 이일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보다 뭐 역사 속에 에,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또 여러 아픔들을 겪으면서 어, 그 상황은 정말 에, 이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같겠지만 오히려 그일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은또 다른 은혜의 세계를 예비하고 계신 건 확실하니까 아, 다른 건 몰라도 마음만은 평안하자 아하.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네. 그리고 뭐 안타까운 일도 있고 그러지만 마음만은 평안하자 샬롬 네. 샬롬이란 말이 이제 원어적으로 어,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리의 말씀으로 불로 태워진 모습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서로가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이때 서로 격려해 주고 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신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아네. 단한 번도 하나님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회산의 고통과 같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케 하지 않은 적은 없으십니까. 심적어 욕심이 죽어도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것이 이미 예비돼 있는데 네. 네, 그것만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 마음의 평안들만큼은 각자 좀 서로 빌어주고 구해주자. 아하. 도우심을 신뢰하도록 네.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도록 사로잡혀간 그곳 현재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네. 경제적으로나 또 모임도 가정도 직장도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빈 뒤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만은 성경 안에서 너무 확실한 진리니까 서로 마음의 평안을 구해주자. 아맨. 그런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성읍의 평안이라 함은 우리 대한민국의 평안이기도 하고 그렇죠. 내 마음의 평안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가정과 평안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가정의 평안이기도 하고 야 목사님 말씀대로 오늘 이 말씀 읍조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네. 주시는 평안이 아 네.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마음과 가정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간절하게 드네요. 아멘. 예.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한번 읍조려 볼 텐데요. 방송 가족 여러분 아,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